안녕하세요 어드밴텍 마케팅팀의 홍보라입니다 이번 어드밴텍 이노톡스에서는 최신 자동화 트렌드 중 하나인 독점 전용 어플라이언스에서 개방형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는 컨트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 어드벤텍 인더스트리 아이오티 그룹 기술지원팀의 김세진 엔지니어님과 안녕하세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션소프트웨어 코데시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알트소프트의 박상우 대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OT, IT 통합과 함께 대부분의 산업에서 개방형 아키텍처 플랫폼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독점 전용 플랫폼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 가장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자동화 및 제어 분야인데요. 자동화, 특히 제어 분야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편승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이유로 전통적인 방식의 PAC를 활용한 독점적이고 맞춤형으로 설계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개방형 플랫폼으로 변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담당자들을 위해서 개방형 아키텍처의 구현에 있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코데시스의 활용과 특징 등을 소개해드리고 기존의 PLC와 소프트 PLC라고 불리기도 하는 PAC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세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기 전에 왜 많은 산업 현장이 독점 전용 플랫폼에서 개방형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장점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된 기술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독점적이고 맞춤형으로 설계된 자동화 세계에 점점 더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IT의 영향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의 모두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비즈니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추진함에 따라 표준화를 향한 추세를 가속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AI와 같은 새로운 사용 사례는 개방형 아키텍처로의 변화를 더욱더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전용 어플라이언스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코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방형 아키텍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아키텍처로의 전환은 최신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쯤적으로 그 장점과 그 필요성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자동화 프로젝트와 달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프로세스의 데이터 중심, 변환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거대한 에코 시스템을 억세스할 수 있어 자동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면 교체 주기가 없이 관리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미국과 유럽에 대표적으로 개방형 아키텍처 대안을 제공하는 코드시스 소프트웨어를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용 PC에서 코드시스 IC61131-3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전용 PLC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OT 및 IT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공통 플랫폼을 생성하는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코 시스템을 크게 늘리고 공급 업체를 줄이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코드시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한국총판 주식회사 알트소프트의 박상우 대리님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트소프트에서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우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코드시스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떻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에 앞서 코드시스와 알트소프트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드시스라고 하면 자동화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1994년 독일에서 스마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코디시스라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약 28년간 개발을 이어오고 있으며 약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 절반 정도가 엔지니어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현재 어드벤텍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자동화 장비 제조 고객사에서 포드시스를 적용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세계 각지의 디스트리뷰터와 시스템 파트너를 두고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알트소프트에서는 국내에서 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 그리고 교육을 제공해드리는 시스템 파트너로 일반 디스트리뷰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트소프트는 2001년 이공학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공급회사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산업 자동화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코드시스와는 2008년부터 파트너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자동화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로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코드시스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시스에 대한 소개를 국제표준, 신뢰성, 유연성, 통합성, 확장성이라는 총 다섯 가지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PLC 프로그래밍을 위한 표준 IEC 61131-3은 다수의 자동화 업체에서 채택하고 있고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표준이 없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기존의 컨트롤러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의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그리고 그에 따라 바뀌는 엔지니어링 툴과 특정 언어 그리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다양한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A라는 PLC를 사용하다가 B라는 PLC를 사용할 때 구조부터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새로 배워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소모되고 이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EC 61131-3 표준이 등장한 이후로 다양한 PLC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범적인 프레임이 구축되었고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개발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코드의 재사용성이 증대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PLC를 사용하는데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단일 공급업체의 의존도를 줄이고 복수의 공급망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코드시스는 1996년에 첫 출시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윈도우 자동화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이후 바이체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모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 모션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자동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장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추가 도입하면서 코드시스는 높은 품질을 보증하며 전문적인 자동화 업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코드시스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드시스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CPU와 OS에 적용이 가능하며, 심지어 OS가 없는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많이 도입되는 구성으로는 X86 인텔 CPU와 윈도우가 탑재된 IPC의 모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시고 계시며, ARM 리눅스 구성으로는 다양한 소형 인베디드 장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계십니다. 코드시스는 또한 수많은 산업용 필드버스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필드버스는 스택 형태로 제공되어 프로그래밍 개발 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넷 기반의 필드버스는 별도의 장치 필요 없이 PC 또는 장치에 내장된 인텔, 리얼텍의 표준 이더넷 포트를 통해 통신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CAN, 프로피버스 등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갖춰진 장비에서 쉽게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코드시스는 시각화를 의미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줄여서 비주라는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PLC와 HMI 장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통신 프로토콜을 세팅하고 별도의 HM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어드레스를 매핑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요. 코드시스는 프로그래밍 풀 안에서 PLC 프로그래밍과 시각화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으며 별도의 어드레스 매핑 없이 프로그래밍 변수를 선택하여 아주 손쉽게 시각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총세가지로 구분이 되며 별도의 장치에 HMI 기능만 설치하여 다수의 PLC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코드시스 HMI, 그리고 PLC와 함께 동작하며 PLC에 연결된 모니터 또는 LCD에 포함된 장치에 표시할 수 있는 타겟 비주, 그리고 PLC와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연동할 수 있는 웹 비주까지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과 더불어 소프트 모션 기능도 통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PLC와 연결된 별도의 모션 제어보드 또는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와 유지 보수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곤 했는데요. 코드시스는 소프트 모션 기능을 통해 다양한 모터 드라이브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터 제어는 물론 동기 제어, 포지셔닝 제어, 보관 제어, 속도, 포크 제어 등을 할수 있고 CNC 정면 가공을 위한 G 코드 지원과 로보틱스 제어 등 표준화된 다축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afety, 즉 안전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더스트리 4.0을 넘어 인더스트리 5.0의 시대를 향하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 5.0의 핵심은 인간 중심, 지속 가능성, 탄력성으로 바로 인간이 산업의 중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로봇과 인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코드시스 세이프티는 IC61508 안전표준을 준수하고 t u v 슈드에서 모바일 장비에 적용되는 s i l 2 공장에 적용되는 s i l 3에 대한 인증을 받아 보다 쉽게 세이프티 컨트롤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산업 자동화 장비는 신호를 받아 로직을 연산하고 출력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제어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IoT, 클라우드, AI 등 IT 서비스와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컨트롤러 장비들은 IT 서비스와 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코드 시스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MES, ERP 등 관리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IIoT 분야로는 최근 많이 찾고 계시는 MQTT, SNTP 서비스 등과 아마존 웹 서비스 IoT 코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IoT 허브, 구글 클라우드 IoT 코어와도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시스에서는 오토메이션 서버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중앙 제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장비의 추가 교체와 프로그래밍 실행 또는 업데이트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되어 컨트롤러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복원되며, 파라미터를 포함한 프로그램 데이터가 백업되어 컨트롤러 교체 시에도 자동으로 상태가 복원됩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전문 지식 없이도 장치를 교체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데시스에 대한 모든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코데시스의 레퍼런스, 시장 점유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컴퓨터 앤 오토메이션이라는 독일의 컴퓨터 및 자동화 전문 미디어 회사에서 진행한 설문을 종합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업체에서 코드시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일부 코드시스 컨트롤러를 운용하는 오퍼레이터 또는 솔루션 구매 고객께서는 자신들이 코드시스를 사용하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드시스의 점유율은 약 34%로 지멘스에 이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외 백오프, 보시 와고 등 붉은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회사에서는 모두 코드시스를 베이스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프로그래밍 툴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시스 적용 사례에 대한 일부를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건설 기계에 적용된 ECU에 코드시스를 적용하고 패널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어를 하고 캐노픈과 J1939 필드버스로 하위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구조이고요. 아래는 크레인 장비의 위와 비슷한 구성에 세이프티를 적용하여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딩 오토메이션 컨트롤러에 적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어와 온도, 환기 제어 등과 같은 공기조화 기술 제어 등에 활용하여 사용하고 이더넷 통신 또는 빌딩 제어에 많이 사용되는 백넷 필드버스를 통해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 외에도 어드벤텍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사에서 코드시스를 적용하여 자동화 장비를 공급 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분들께서는 저희 알트소프트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코드시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기술팀의 김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통적인 PLC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소프트 PLC, 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전통적인 PLC는 레더 d d e r 등 리얼타임 PLC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여 논리 제어 및 IO 외부 연결을 통한 장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기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 지속적인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간 이미지를 보시면요. 그러나 현대 산업화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PLC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PLC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지 않고 대신 제조업체에서만 사용을 하는 레더와 같은 특정 PLC 언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OT 기능 외에 IT 기능 추가를 원하시면 별도의 게이트웨이 추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아키텍처 상툴 레어 솔루션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외에 예를 들면 DCS를 사용하지 않고 PLC만을 통한 PID나 배치 제어 등 고급 기능 구현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서로 다른 브랜드의 PLC의 기존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독점적인 시스템이 아닌 서로 호환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도 있으며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확장이 용이해야 하며 표준 통신 모듈을 추가 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브랜드의 PLC에 대한 데이터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대 산업화 발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PAC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오픈 플랫폼인 PC에서는 최신의 기술을 고객이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PC 기반의 PLC 즉 PA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A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동화 컨트롤러의 약자로서 일반적인 PLC의 기능 외에 개선된 PID나 혹은 배치 컨트롤 등 다양한 펑션 블록을 지원하고 을 다양한 필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IEC 61131-3 PLC 표준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외 모션 제어 분야에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모터에 대한 고정밀 및 고속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픈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의 유연성에 PLC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스톱 PAC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은 고객이 요구사항에 맞춘 형태의 PC 기반의 PLC 제어기를 산후용 PC에 리얼타임 OS 그리고 피, 소프트 PLC까지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소표의 확장성을 보겠습니다. 소프트 PLC는 PLC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PC용이 확장하여 모듈 외에 다양한 비전 및 표준 통신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 시리즈를 선정 및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도 고객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확장 혹은 축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PLC는 뭐 사용하는 모터의 축소에 따라서 모션 제어 모듈을 추가하거나 혹은 변경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그 다음 성능을 보겠습니다. 소프트 PLC 리얼타임 엔진은 리얼타임 OS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최소 0.05 ms의 제어 주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외 소프트 PLC는 고성능 PC용 CPU에 의해 일반적인 하드웨어 PLC보다 빠른 성능을 발휘합니다. 소프트 PLC는 X86 호환 CPU 플랫폼을 포함하여 다양한 CPU에서 실시간으로 테스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멀티태스킹 커널을 작동합니다. i s a 나 PCI 혹은 PC p 스프레스와 같은 하드웨어 통신버스에 의존하지 않고 CPU의 별도 코어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하드웨어 요구사항에서 최대의 성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PLC는 시퀀싱 프로그램의 용량 및 실행부하에 따라 응답주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보겠습니다. 어 소프트 PLC는 PLC 프로그램의 국제표준 규격인 IEC 6 1 1 3 1 3에 준거한 통합 개발 환경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직감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원활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합니다. 해당 통합 개발 환경은 별도의 엔지니어링 PC에 설치해서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엔지니어링 PC 없이 PAC 내에 윈도우 OS에 설치하여 로컬에서 개발 및 다운로드가 전부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PLC는 별도의 엔지니어링 PC에서 개발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소프트 PLC는 사용자 혹은 개발자가 레더나 ST FBD, CFC, SFC 등 일반적인 PLC 언어 외에도 브랜드별로 C나 C++, C샵 그리고 Python 등 다양한 PC 언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 및 업데이트와 같은 부분에서 아주 쉽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일정 주기의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 대규모 산업 환경에서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소프트 PLC는 온라인 실행 모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익스포트 및 임포트 간편한 디버깅 모드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편집 방법 및아이 강제 실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네트워크도 보겠습니다. 소프트 PLC는 다양한 전통 PLC 제조업체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관련된 통신 인터페이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PLC를 통해 하위의 서로 다른 PLC와 상위의 스카다 시스템 혹은 서드파티 서버와 연동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각의 통신 링크는 서로 독립적으로 통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PLC는 높은 공급업체의 이전도에 따른 특정 프로토콜만 지원하기 때문에 타사 PLC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 처리 관련해서는 CPU나 혹은 메모리 추가 장착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리소스 배분이 가능합니다. 소프트 PLC는 한 대의 PC에서 Windows OS와 병렬 작동합니다. PLC 제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영역, 메모리 영역, 그리고 하드웨어는 Windows 관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Windows 제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부하이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도 최소 0.05ms의 제어 주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루스크린 등으로 인해 윈도우즈 OS가 정지한 경우에도 PLC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처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PLC는 특정 칩이 성능 한계로 인해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성능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외 시스템 통합을 보겠습니다. 소프트 PLC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이더넷 통신 외에도 프로 e 넷 이더넷 IP, OPC UA, 모 b 버스 TCP, 그리고 모 b 버스 RTU 등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 PLC는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인 PLC 솔루션과 비교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AC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픈형 아키텍처 시스템 구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자동화 소프트웨어 코드시스와 PAC에 대한 상세한 기술, 솔루션, 적용 사례 등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코데시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소프트 PLC는 PLC 프로그램밍의 시 <끝> 감사합니다.